음, 말씀 듣는 자의 마음자리, 음, 4강째입니다. 길가에 대한 상태에 대해 좀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의 본질적인 상태는 그 성경을 항상 배우지만 깨닫지 못하는 상태, 깨닫는다는 말이 지금 일반적으로 뭐 선문답이나 뭐 일반 도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깨닫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깨닫는다는 거는 하나님 나라 삶과 연결돼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원동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는데 그 그걸 저기, 깨달아서, 인격으로, 그리도의 스 인격으로 나타내야 되고, 모든 관계에서 의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이제, 그냥, 평행선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충만한 대로 자라가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런, 그런 깨달음이 없다는 거죠. 이 길가밭 같은 경우는. 이따가도 보겠지만, 성경을, 뭐, 이제 신학, 심지어는 신학 공부까지 한다 하더라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학문을 배울 때 어떤 개념이나 정보, 지식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지식을. 개념이나 정보의 지식, 그런 걸 아는데, 그걸 우리가 또 치밀하게 공부하면 그걸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끝이죠 그게 끝이에요 근데 신학을 해도 그게 끝이면 안 된다는 그게 이제 길가밭 같다고 한 거예요 여기 말고 다른 그 가르침에서 이제 김홍전 목사님 그 내용을 보면 신학을 가지고 일가를 이루어도 자기 이름을 걸어서 신학을 나타내도 뭐 누구 신학, 뭐 폴틸리의 신학이라든가 뭐슈라이마이마에르그저 신학이라든지 뭐 바르티의 신학이라든, 몰트만의 신학이 뭐 이런 신학 이름을 붙여도 하나님 나라하고는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그 이해를 할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기억하고 있다 성경에서 창조에서부터 심판, 종말에까지 그리고 재창조에서 이제 완전한 회복에까지 그런 거를 이제 교리적으로 공부해서 알잖아요 그걸 아는 거 하고 내가 열매를 맺는 거 하고 이제 내가 그 주님의 몸인 교회에 속해 가지고 열매를 맺는다 그그 그 사람의 인생 행보로 그리스도의 품품이 품성이 나타나고 이 사람의 관계 십에서 주님의 그 화평케 하시는 그리고 의로우신 거룩한 그런 그런 게 나타나야지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길가봐것 같다. 근데 주님이 말씀 주님이, 그, 이제 이게 길가밭이나 뭐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바리새인들 앞에서는 안 가르쳐 주시죠? 그거에 대해서. 제자들의 따로 모였을 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따로 모여서 가르쳐 줬다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세 가지의 예가 아, 정죄감을 주겠습니까? 피해야 될,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 들리겠습니까?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아, 나는 그렇게 안돼 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죽이는 말씀으로 들려지겠어요? 아니면 아, 이건 참 우리가 나도 모르게 빠질 수 있는 거로구나 주의하고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좋은 밭을 맺으려고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맨날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사실은 주님의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근본적으로 삶을 안 바꾸는 사람들은 이제 근본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방향을 틀어가지고, 주님께 속해가지고, 주님의 교회 세례를 받고 말이죠. 주님의 교회 믿음으로 속해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는, 정죄감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죄감이 아니라, 아, 내가 또 이걸 잊고 주님의 은혜를, 그, 이제 떠나는 일을 내가 했었구나 하고, 이제 주위에서, 주님이 그러면 기뻐하시는 게 뭐고, 나에게 열매로 요구하시는 게 뭔가? 이거를 받아야지 이게 말씀이 생명력으로 그 안에 이제 역사하게 되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새, 새 경우를 피해서 긍정적인 걸 취해 갈수 있게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뭐 수요일 뭐 주일 뭐 수련회 뭐 아니면 사경회 뭐 이런 뭐 모임에 갔다 와도 우리가 정주감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또 이런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었구나 하고 깨닫고 깨닫고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분명히 주님은 기부 기쁘,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다예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안 주고 요구하시면 굉장히 주님이 아주 굳은 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다 주셨거든요 약속하시고 다 이루셨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또 성신을 보내셔가지고 그걸 다 믿는 자 안에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적용시켜 준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정주에 가면서 강박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주님의 은혜에 더 사로잡히는 존재로서 얼굴이 아주 내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확신도 갖게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까 기도할 때뭐 표현을 했지만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송을 할수 있고 즐겁게 기쁨으로 어 감사와 또그 찬송을 올리, 올리게 되는 거예 그런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영광을 입으로만 뭐 멋들어지게 꾸며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알고 내가 진짜 이 영혼에서 나오는 이이 속 깊은 데서 나오는 그런 감사와 찬양이 돼야죠. 그걸 주님이, 그게 참 우리의 수준이 뭐 어린아이 같을 때는 어린아이 같을 때라도 이제 기쁘게 받으시는 거고, 장성한 자면 장성한 자로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절대 상대, 누구 이게 내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논 논죄하고 이거는 진짜 이거는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도 나도 그런 환자였고 나도 그런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같이 가자고 권할 수 있는 거예요. 넌 이게 이게 이게 잘못돼서 넌안돼 이런 식으로 안 한다. 바리새 쪽으로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거는 이제 일, 일반적으로도 일반적으로도 사람을 사람과 관계에서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일에도 방해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야말로 이제 선생의 위치에서 함부로 말하고 <웃음> 논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같은 어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랬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한테 설교한다고 목사가 완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도 환자거든요. 우리가 다 환자예요. 그 주님의 치료를 먼저 조금 받고 누려, 누리는 환자 보면 어디 하나 올바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어디 하나 뭐 주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게 없어요 그리도 안에서 보시니까 그게 온전해 보이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얼마나 환자인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치료를 못 받는다. 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환자인데 주님을 떠나서 죽음의 죽음병에 걸린 그런 환자들인데 그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의 생명의 복음, 진짜 치유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주님이 이제 낮아지셔서 자기를 부인하, 그야말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게 자기를 비우, 부인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렇게 해서, 아, 그렇게 해서 죄인들이 감동을 받는 거지. 주님의 열두 사도, 열두, 그, 저, 지파의 그 우두머리들도 다 그랬고, 열두 지파의 사람들도, 이제 열두 사도들도 다 그렇습니다. 다 쓸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환자들이. 근데 주님이 선택하시고 언약하신 그 은혜 안에서 고쳐가시는 을 경험하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 고침을 받도록 안내를 한 거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게 이제, 그런 밭이 좋은 밭이고, 그렇지 않은 밭들은 다 이게 부정적인 밭들이에요. 그런 점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은 누가 복음 8장 4절로 15절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믿는 도리의 기본에 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수님을 <웃음> 믿는 사람들이 늘 명심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통을 끊임없이 하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여러가지 문제가 많지요. 먼저는 지극히 높으신,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지극히 낮고 추한 인간인 내가 어떻게 교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이큰 은혜와 사랑을 믿고 가르쳐 주신 그 거룩한 방식대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통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웃음> 일반적으로도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따라서 자기가 그걸, 어, 누려가지 않으면 그것을 약물요법이나 뭐, 뭐,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 등등을 자기가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기도 못, 자기, 못하는 상황에 떨어질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자기가 할수 있는 데까지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기가 안 하면 의사의 처방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완전하신 의사인데 우리의 모든 문제점과 그 하나님과 소통이 안되는 모든 그 근본 그, 원인들, 저기, 난제들을 다 아시고, 다, 그, 처, 처방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방을 따라서 우리가 잘, 아, 살아가면, 하나님과 정상하게, 이제, 완전히 불통한 관계에서 이제 소통의 관계로 바뀌게 된다. 내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한 대는.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과 언약적인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숙명론적으로 언젠가는 뭐그 선택의 그 열매를 내고 언약의 열매를 내겠지.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편에서는 우리에게 소통해야 될 내용을 준 것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걸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 일을 취해 가야 돼요. 그 취하지 않으면 사람이 안맞요 절대 그 병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치유를 고칠 수가, 없어. 될 수가 없어요. 방법이,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이 내신 방법을 준행하는 거는, 그건, 그걸 해가지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해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거죠. 그게 공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의 결과로, 열매로, 누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결코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어더 많이 충성했다고 그거 갖고 자랑하지 않는다 늘 무익한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토의 거룩하신 공로로 그리토의 새로운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은 예수 그리토의 생명을 가졌고 그 생명은 지극히 높은 것인 까닭에 지극히 높은 것을 가진 자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잘난 것으로 말미암아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도 아닙니다. 좀 전에 설명한 그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고 깜깜하고 알지 못했을 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만한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웃음> <웃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적인 생명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신생한 사람으로서 그 생명을 받은 자가 서 있는 높은 위에 걸맞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일 어떤 사람이 한 나라의 왕자라면 왕자의 처신을 하고 행동이 왕자다워야 하는 것이지 가장 비천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처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그냥 거지의 신분에서 아, 왕자의 신분 해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왕자로서 취해 가야 될 내용을 취해 가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어리석은 거죠 반쪽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를 어, 거지의 신분에서 왕자의 신분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왕자의 품격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이 그것까지 그 해야지. 자기는 맨날 비렁 거지처럼 살아가면서 왕자라고 안무를 해보면 그 품위가 안 나타나는 사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생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높은 위 위치에 될수 있는 대로 합당하게 해 나가는 데서 바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식인 우리를 돌아보시고 위와 우리와 더불어 늘 서로 이야기도 하시고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과 불통이 되었다가 소통이 된 사람들은 사람과 소통하기를 즐겨요. 자기를 혼자의 세계 가운데 넣지 않는다. 자기의 혼자의 세계까지 집, 집어넣는 거는 그게 자폐, 자폐. 또 심해지면 이제 우울, 우울증에다가 뭐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사실은 만성적 그 마약 중독, 만성적 우울증의 위치에서 예수 믿고 자유케 됐잖아요. 근데 완전히 다, 그렇게 선언이 법정,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왕의 신분, 그 신분을 허락하시고 했지만 그 몸에 젖은 그런 중독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가는 일은 그 아주 우리의 즐거운 일이 되는 거요 기쁜 일이 되고 그그 그 일을 기꺼이 해야 되는 거요 그거 하나도 안 하고 여전히 중독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하는 것은 정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토 안에서 새로 난 사람답게 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요새 창세기 정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 정독은 뭐, 뭐, 수년 동안 계속 해왔는데 성경에 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기 위해서 기록된 건가? <웃음> 그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일을 다 그, 그들을 그들 되게 한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 근데 우리가 이제, 이제 신약에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인용해서 쓸때 그들의 허물과 실수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을 좋게, 좋겠... 언약안에서 쓰신 결과물들만 쓰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저들을, 저들의 그, 뭐, 어, 아내를 뭐, 뭐, 거짓말을 누이라고 그러고, 뭐, 뭐, 자우지가 뭐 부정적인 것, 많잖아요. 또, 어, 가나, 저기, 근 만나가지고 애국으로 내려가고 말이지, 뭐,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미친 척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말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할 게 없죠. 그런 상태를 이미 아시고, 선택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구원의 길에 쓰이, 좋게 쓰임 받은 부분만 얘기하셨다고. 노아도 그렇고, 그, 로또 그렇고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유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 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또 유다의 자손, 이게 쭉 나오는 걸 보면, 그, 그런 걸 얘기할 때는 저들의 실수와 허물을 절대 거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다른 사람 실수와 허물을 짚는 거는 사실은 자기 얼굴을 좇뜯는 거랑 마찬가지, 자기 누워서 침뱉기랑 똑같다 이 이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선한 결실을 낸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해. 그게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 험뜯는다. 다른 사람 잘못됐다고. 그런 사람은 소통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기가 그런 상태에서 주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이웃과 소통할 수 없다는 걸 알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가 길가밭으로 안 되고, 돌짝밭으로 안 되고, 가시밭으로 안 되는 그런 적도예요, 그런 것들, 사실은. 그래서 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길가밭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전제된 얘기를 하냐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구할 수 있게 길을 터놓으시고 때때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도록 하신 사실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생각하시는 것과 품으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안에 평안함을 주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사정을 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필요한 것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교통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잘 알고 그대로 준행함으로 그 생활을 계속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사정을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기도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뭐 이제 제가 뭐 가끔 심리 상담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비용이 들면. 병든 현상을 보이잖아요. 자기 방어 기제를 발휘해가지고, 온갖, 저기, 뭐, 저, 그, 다양한 현상들을 보입니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도, 그 사람의, 그, 너그 잘못해서, 정상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그, 그 다음부터는 다시 그 사람 앞에 안 와요. 일단 들어줘야 됩니다. 들어주고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렇게 해야 정상이. 그게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도, 우리가 뭘 근거로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는데, 은혜를 그렇게 아들, 아드, 아드님의 생명으로, 그 빚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주님의 생명을 입었다고 하면서도, 잘못하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무슨 낯빛으로 하냐, 면 주님이, 그다 안해지고 용서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서 토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을 그 얘기할 때, 야이 사람이 정상이 아니다. 물론 나도 정상이 아니지만 완 충만한 데까지 나가기까지는 나도 정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사람이 정상이 아닌 사람의 조금 더 증세가 심한 사람의 이야기를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치매 환자를 돌볼 때도 그렇고 고황장애나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우울하고 때로는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그 고통 속에 들어가서 어찌 할 바를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들어줄 줄 알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있을때 그런 그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서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아시고 다다뭐 완전하신 아버지 완전하신 어머니처럼 다 길을 어, 예비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런 비정상적인 사람을 대할 때다 그렇게는 못해도 주님께 받은 그걸처럼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다 이 말.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 토대가 돼야 이런 길가 길가나 돌자이나 저가시밭의 상태로 안 빠지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하는 바에 대해서 대답도 하시고 새로운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인도도 해주시고 그와 동시에 우리 안에 힘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빛으로 비춰서 어둠 가운데 방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정돈해서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거슬러서 심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낭비하는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주님이 사실은 제일 억울하신 억울하다고 하면 제일 억울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다이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렇게 인도에 가셔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고 보통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대답하시는 것, 혹은 말씀하시는 것, 인도하시는 것,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광명을 주시는 것과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봤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나아갈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을 지도하시는 것이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이 분명히 어떤 아까도 우울증 얘기도 했지만 빠져 나올 수 있는 처방을 다 가지고 그 환자에게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나씩 하나씩 할 때, 이 사람이 빠이 사람이 그걸 의사의 처방을 알고, 하나하나씩 할 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그, 그래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단순히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개념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알아야 돼. 그게 진짜 신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깨달은 바에 의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필요를 느꼈을 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환경의 문도 여시고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색박해서 어떻게 할수 없을 때 그것을 열어서 갈수 있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용기가 없고 힘이 없어서 감히 발을 내딛지 못할 때에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리고 갈수 있도록 성신님께서 우리 안에서 크게 역사하시고 믿고 의지하고 전부를 맡기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신님의 그신 역사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도 늘 보존해 주시고 당황하지 않도록 붙들어 도 주시는 모든 필요의 역사 즉 보존하시는 역사와 섭리의 역사를 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 지음 받은 사람이 비록 기도도 잘 못하고 성경도 잘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보호해 주시고 잘못한 것을 때때로 깨닫게도 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나게도 하시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바르게 알게 하시는 어. 섬리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IQ가 좋고, 또 뭐, 외적인 은사가 풍부하고, 뭐, 즉게 받고, 그런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과 교통하는 게 문제.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을 풍성하게 깨닫지 못하면, 항상 희미한 사실 가운데, 빈곤한 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내용이 하, 하늘보다 높고 말이죠. 이 지구보다 더 넓고, 예? 그이 바다보다도 더 깊은데, 그냥 몇 가지 아는 내용을 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다고 보세요. 그게 얼마나 그 빈약한 삶이에요. 빈곤한 삶. 사람은 지금 어디를 가야 할 것인가, 알아야 할 것인가 또는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는 식으로 늘둘 중에 하나를 취해야 할 갈림길에 서는 때가 많습니다. 늘 인생이 뭐 그렇잖아요. 항상 뭘 선택해야 될분기점이 코앞에 그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가 있고 그런거죠. 그 뿐더러 어떤 일이 자기에게 닥쳐오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방법을 생각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좌우간 자기가 생각하기에 효과가 있다든지, 유익하다든지, 옳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효과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의로운 일이니까 해야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편이 안 되지만 내가 이일꼭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여유가 있어도 내가 이 일은 피해, 피하에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결국 그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인가 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론을 붙여 설명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하냐 하나님의 자식다운 생활이냐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자식다운 생활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그것을 표준으로 삼아서 나아가지 않는 이상에서, 이상에는 잘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식다운 표준 생활이나 방법이나 이유나 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도 결국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것저것 뭐 들은 걸 가지고 자기 행복의 추구와 자기 이익의 추구라는 이유와 목표 아래서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생의 경륜을 큰 그림으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거기 안에 새로운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런 목표가 있고, 인간, 새로운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 저, 모습이 있다. 그, 그것이 확실하게 있어야지, 그리고 그것이 분명한, 그, 그 안에서 그것이 진리로 작용을 해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게 잘안 돼서 기도할 때, 그걸, 그걸 이루는, 큰 그림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는, 그리토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걸 구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게 빠진 상태. 항상 자기 중심으로 그뭘 구한다고 생각해요. 필요할 때마다. 그러면 그게 이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자기, 항상 자기 이익에 추구, 행복에 추구 아래서만 하는 거죠. 내 인생의 선택의 분기점에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표준으로 세우신 것큰 그림으로 어 알려주신 것을 목표로 해서 분기점에서 그걸 취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궁극적인 완성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자식다운 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고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시를 바라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흉내내는 걸 갖고 와가지고 나 이런 거 하는데 잘하지요? 잘하지요 해버리면 더 이상 발전은 없는 거죠 그리고 잘한다고 하는 걸또 스스로 이제 위안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게 된다는. 그게 지금 비정상이죠. 아무튼 그 자녀로서 자식다운 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지시를 주님의 크신 목표 아래서 큰 목표 안에서 큰 그림 안에서 바라야 되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제목 같은 말만 하고 말지 사실상 하나님의 자식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내용을 조금이라도 보태서 이야기할 만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과연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통이 성립하는지 의문이다 교회 표지가 어떻고 교회 속성이 어떻고 다 알잖아요 배워서 아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게 안 된다고 해야 그게 소통이 되는 거지 그게 그냥 명제적으로만 받아놓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소음만 나고 보편적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통일성 있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놓고 그걸 살지 않는다면 그게 비정상이죠요 완전히 그게 교통이 안 된다 이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되 그냥 막연히 있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기 원하고 그것을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상고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거룩한 뜻을 보여서 줄수 있도록 그것을 바르게 간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상태를 일으키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얼마 있다가 곧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참 반갑게 여기고 그 말씀을 얼마 동안 알아보고 즐겁게 생각하면서 조금 쫓아가 보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기 이익에 크게 감하는 일이 발생한다든지 그 부자 청년처럼 또 말씀을 쫓아가다 큰 고생을 한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고통을 받게 되면 내가 그런 고, 손해와 고통을 받을 생각이 없다 하는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공연이 말씀을 고지식하게 쫓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나, 잠깐 돌아서 가자. 일이니, 잠깐 돌아서 가자. 말씀이 요구하는 뜻은 그런 것이 아니겠지 하고, 스스로 변호하고 위로하면서, 말씀이 요구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슬쩍 가는 거지. 이게 이제, 뭐, 가시밭, 돌짝밭 다여기 해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대로 잘해야 한다 하고 항상 해 가노라고 하다가 도중에 여러가지 다른 생각이 엄습하고 괴롭게 하여서 말씀을 생각하다 이 세상 일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다 자신의 세상 살이도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말씀이 원하는 생활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의 깊은 뜻 우리의 매일 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뜻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뜻을 반드시 바르게 <웃음> 그 아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주어졌다고 해도 그냥 지식으로만 쥐고 있으면 바르게 아는 게 아니다 그게 깨달음이 아니다 일반적인 학습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그거 남은 한번 들었고 나는 몇번 반복해서 공부해서 안다. 그렇도 그러면 학습효과는 더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게 그 사람에게 그 생명의 양식으로 작용하냐? 그건 아니란. 실제 이 자기 인생 행복 가운데 그, 그것이, 그것을 응하는 삶이 요구될 때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뭘 취해 가야 그게 아닌 거지. <웃음> 어떤 사람은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 서류에 있는 것을 잘 기억해서 줄줄 외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참잘 뭐 외울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뭐, 다, 대여섯 살 때부터 성경 다 외우게 하고. 그래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상태로 갈수 있다. 그런, 그런 게 이제 기계적인 암기인 거지,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가 내게 비춰서 개시에 의해서 살아가는 생활 태도가 아니다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고 해서 금방 좋은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러저러한 상태를 다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은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나오는데요 이것은 주께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다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씹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설교로도 많이 들었고요. 또 사람들이 흔히 많이 이용해서, 어, 인용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오묘한 도리가 아직도 많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깨달아서 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주를 믿고 나오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씨뿌리는 비유에서 가르쳐 주시는 큰 뜻을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언제든지 우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만 그 말씀이 들어간다고 해서 다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마땅히 맺어야 할 바른 결실을 하게 되는 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주일날, 낮에, 저녁, 또뭐 수요일 뭐 다른 그 공부를 통해서 계속 공부해가고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게 말씀이 결실하는 게 아니다 그대로 여기 이제 다양한 밭의 상태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새가 와서 쫙 먹어버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자라되 이제 그안 반이 나타나면 더못 자라고. 또 밭은 옥토인데, 인생의 영역, 재리, 유혹, 일락, 또 뭐, 기타 욕심 등등이 작용하면 또못 못 자라는 거예요. 그런,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씹뿌리는 비유를 제자들한테 한 것이니까, 제자들에게 자괴감을 주고, 정죄감을 주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이런 상태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안에 있고 그런 결핍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 바른 걸 취해 가라고 하는 거지 너 이거밖에 못하지 넌 길가밖에 안돼 그렇게 정죄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항상 긍정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 선악과 금령을 통해서 그 긍정적인, 명령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듯이 마찬가지예요. 이 부정적인 비유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보다 긍정적인 대로 나가야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가르쳐 줬는데, 피할 길을 가르쳐 주고 빠져나올 길을 다 가르쳐 줬는데도 그걸 스스로 취해 가면 이건 참 심각한 거죠. 사실은. 첫 번째 상태, 길가와 같이 단단한 자리에 씨가 떨어지듯이 어떤 사람이 마음은 길가와 같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을 그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다고 어디다 내버리지도 않고 다만 길가 위에 그냥 놔둡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사람 마음은 마음 그대로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물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사람이 늘 밟고 다니는 길가에 씨가 떨어진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접촉을 안한건 아닌데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기억은 하지만 말씀은 그냥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겉에서 보이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길가에 떨어진 말씀의 상태가 그대로 계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로 길가에 떨어지면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또 밟혀 버려요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다그 말씀이 말씀으로서 결과를 음 내지 못하게 하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공중에 새들이 먹었다는 것을, 것은 밟혔다는 것과 좀 다른데 새들이 먹어버리면 길가에 접촉되어 있던 시가 형적조차 어디로 없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서 얼마 동안은 자기가 그걸 기억하고 있지만 그것이 자기 현실 생활에 직접 필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세월이 가면 잊어버리고 맙니다. 필요한 것을 자꾸 담아두고 불필요한 것은 망각해 버리는 일이 흔히 있습니다. 우리도 한쪽으로는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또 한쪽으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뉴스를 많이 보지만 그것을 한 달이나 1년 쭉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것들은 그 일이 있었는가 보다 하고 그냥 흘려보내고 맙니다 비슷비슷한 이야기고 더군다나 우리가 다른 일로 마음이 가득하고 마음이 바쁠 때는 그것을 오래 기억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자리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치 신문, 뉴스의 하나와 비슷할 정도로 취급할 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저, 정보 하나 잠시 들은 것 뿐이죠. 돌아가면 다 그냥 상태 그대로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이 세상 세파에 찌들리다 다 밟, 밟아버리고 또 어느 때는 또 사단이 와서 다 기억하고 있는 것도 취해가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길가지만 보통 길가가 아니고 씨를 뿌렸을 때의 씨와 접촉한, 접촉을 한 길가인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 시간을 내서 그러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는 사람들의 강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종교적인 요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관심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떨어질 만큼 말씀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시간을 내서 설교를 들었든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다든지 혹은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해서 많은 시간 동안 들었든지 간에 그에게 있는 확실한 사실은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갔지만 마음속으로 감추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해야 할 텐데 역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아까도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 얘기했는데 깨닫는다는 것은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깨우침을 줬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있는 거죠 그 존재에 있어서 그리도의 품격을 나타내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드러내고 그런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말씀에 뿌리를 박은 결과를 내는 거예요 기억만 하고 있으면 나는 기억하고 있는 게 그게 권력이잖아요 그게 힘이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그렇게 되면 잘못한다 신학을 해도 잘못하는 거예요 신학까지 했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이름으로 파르트 신학이니 뭐볼틸리 신학이니 뭐 그렇게 이름을 붙여도 몰트만의 신학이니 뭐그 그렇게 이름을 붙여도 그게 길값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행과 관련돼서 쓰여지지 않는 신학이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연구해서도 아닌 거예요.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심정 속 깊은 속에 안 들어갔다는 것이 기억이 안 된다든지 인식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을 노트하고 말씀을 자꾸 보고 그래서 언제든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속에 집어넣어서 그 그것. 어. 그것이 뿌리를 받고 위로 순이 나와서 가지와 잎과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말씀드리지만, 인격적인 열매를, 관계적인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 사람이 안 봐. 봐. 그리도와 같이 변하질 않아요. 사람이 안 봐. 그거는 과정을 그만큼 그냥, 그, 그냥, 종, 저 하나의 정보를 얻는 생활, 종교 생활을 한 거죠. 그, 그, 그것이 과연 생명의 양식으로 내 안에 작용됐는가. 그, 그, 언어, 그, 진짜 주님을 알게 되면 언어가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사고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인지의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언어의 변화가 있고 행동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러 가는 행동의 변화가 있어요. 죄인들을 들어줄 줄 알고 이해해 줄줄 아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그런 변화가 있나 나만 나는 옳다 나는 정통 개혁 신학을 몇 년도부터 어떻게 다 받고 있고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중에는 그게 심판의 근거가 될 거예요 멸망의 빈거가 된다 그런 것들. 듣고서 곧 잊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이 들어가서 얼마 동안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현실상 생활상 필요가 없으니까 언제든지 잊어버립니다 언제까지든지 기억할 만큼 중요한 사실로 그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 다시 성경을 보든지 신학 공부를 하든지 책을 읽든지 노트를 읽든지 해서 다시 그것을 기억하고 아 이랬지 하고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다시 얼마 안 있다가 또 잊어버리는 정도의 인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 전에 듣기는 들었지만 그렇게 확연히 깨닫지 못했다, 확연히 알지 못했다 하는 정도의 인식입니다. 이런 일은 많은 신자들에게 일어납니다. 강설을 하도 많이 들으면 나중에는 이제 마음에 마음이 길가 빠 같이 굳어져 가지고 의사들이 하는 말대로 면역성이 생겨서 웬만큼 들어가도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코비드 지금 식9의영향 때문에 초기에는 얼마나 긴장을 했어요? 그 비상 수칙을 지키려고 얼마나 주의를 했습니까? 근데 이게 조금 오래 가니까 면역이 생겨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주의 주의도 게을러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 그런 면역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생긴다. 여러분 그렇게 돼 그냥 그렇게 되면 얼마나 큰 피해를 주겠습니까? 자기는 그냥 나는 안 걸리니까 괜찮아 그러고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다 피해를 끼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아무튼. 어, 길가밭에 있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신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의 상태라는 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뛰어놓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 자신들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우리 자신들은 항상 좋은 밭이라고 어, 그 여기고 다른 사람만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이제 단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길가, 길가입니다. 늘 주님이 그 주의하라고 깨우치신 것에 대해서 주의하고, 어, 진짜 본질을 취해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과 헌신, 주님과 소통이 있어야 되고, 자기 가또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되는가, 자기 행복에 갇히고 자기 번영, 자기 꿈 이런 것에 갇혀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일도 못합니다. 일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